2021년 7월 28일 스타 a r t g 공포방송 넘버1 no.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금실 미쳤다. 제보를 받은 곳인데, 우, 금실 장난이다. 제보를 받은 곳인데 정체를 와딱 봐야가. 그 미줄 겁나 이다 여러분들, 보이시죠? 이론이 답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. 그 미줄이 그대로 있어야죠. 응? Ah. Ah. Ah. <웃음> 잠깐만요. <웃음> 아, 잠깐만, 여러분들. 여러분들, 잠깐만요 여러분. 들 여러분 아니, 잠깐만요. 아니야 나 나가는 게야 잠 미쳤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 뭐, 뭐 이상해요. 이제까지 느꼈던 그런 기운이 아뭐라 해야 되지? 포근하면서도 차갑고 매섭고 하지만 뭔가 하, 뭐가 이상해요. 뭔가 알수 없는 주문 같은 걸 계속 외우고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고 안 먹혀요 일단 아저씨.. 아저씨.. 응? 여기..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는데.. 응? 수,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는데.. 나 아니요.. 예? 네? 아..누구여.. 아, 아니..여기서 주무시길래.. 여기여기 여기, 저기 저기길래물주 아, 누구 찾요 에? 네? 물어요 아저씨..혹시 그때 여기, 여기 위에 계시던 분 아닙니까? 뭔지.. 예전에..눈 오는 날.. 눈 여기 위위 여기 그, 문이 아진데 지금 계신 데 아니에요? 문이 자진곳 아휴, 우유 자판 혹시 저 저기 저, 기가, 저 보, 보신 적 없으세요? 문이 자판데 어디? 저위저 위에, 저 위에요. 저위에 올라갔는데 문자판데 혹시 거기 계셨던 분 아니세요? 우자빠대네문좀 자빠져 가지고 그때 혹시 계셨는데. 었 네. 혹시 약주 하셨어요? 더워서못 못, 자고 집에서. 아, 그래서 집에서. 우 내가 사는 집인데. 네. 도워서못 자. 그래도 여기 위험하게 여기서 주무시면 좀 그런데. 모기도 응? 많고 막 그런데. 저저 저 잠깐 뭐... 위에 올라가도 위에 올라가려는데 올라가도 되죠? 나가는 길이 없어 예, 네, 나가는 길은 없죠 꼭그 지금 제.. 네. 제 잠깐 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.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잠깐만 나와보세요 네?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? 네? 아저씨 제가 조움을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면 안됩니다 형님 모셨어요? 어. 어. 아이 저 방금 전에 저저뒷집 갔다 왔거든요. 저 기억하시죠? 맞아요 그 집이. 맞는 것 같은데 아이씨 그때 계셨던 것 같은데 맞죠? 눈없고난밤 그, 날. 누, 에, 눈 오던 날 갖고 눈 엄청 많이 하고 오던 날 맞지라고. 저 그때 둘이 네. 왔었잖아요. 그때 밤에 네. 왔었잖아요. 밤에 네. 그때 우리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라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라밤아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지라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 지금 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아 선풍기가 있어도 네. 어, 선풍 그래, 그런 그런 그러지, 그때, 그러지 그때는 불 키고 있었잖아요 응. 그런다고 그때 깜짝 놀래 가지고 그, 아니 집에서 뭐뭐별 그런 거 없지라고 아, 뭐가 무슨, 뭐, 뭐 소리가 들린다거나 뭐가 뭐 그런 건 없지라고 아무엇 알아 려고하 내가 에한개 아, 거기 그, 저기 좀뭐좀 <웃음> 괜찮하지라고 상관이 없어요 왜 다른 건다 아니 다른 문제가 뭐, 아니 무엇이 알아고 뭐. <웃음> 아니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저기서 막 주무시는데 뭐 소리가 들린다거나 턱이 혼자 떨어진다거나. 아, 그래서 아까 전에 뭐그 6개월 후에 네. 안 보인다고 제가 좀 아, 다시, 다시 인철이 네. 형이. 아저씨 잘 계세요. 또 뵙겠습니다. 형님 가시죠.